안녕 하세요 세아입니다. 오늘은, 오늘의 언박싱은 바밤 바밤 바밤 바밤 구찌 구찌 오늘의 언박싱은 구찌입니다. 제가 구찌에서 뭘 샀을까요? 내가 뭘 샀을까? 근데 쇼핑백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? 약간 하와이안 같은 느낌도 나고. 색감도 예쁘고, 굉장히 예쁩니다. 오늘 제가 그럼 뭘 샀는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쇼핑백이 굉장히 약간 탄탄한 재질이고 이렇게 여기 묶여있어요. 묶여있어서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과연 뭘 샀을까? 자, 이건 근데 선물 받은 거긴 해요. 제 동생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. 빠바바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찌 박스가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야. 제가 옛날에 신발을 샀을 때도 이 신발 박스가 이걸 왔는데 되게 튼튼해서 이것저것 담는 고관함으로 쓰고 있거든요. 이보 뭐가 될까? 이게 제가 옛날에 신발 샀던 박스인데 진짜 튼튼해요 진짜 튼튼했고 좋아서 이렇게 이것저것 문구류랑 뭐 스티커들 이런거 정리해놓는 박스로 이렇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언박싱을 빠바바바밤 따라란 그러면이 구찌 파우치 안에 제가 구매한, 아니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은 이렇게 있어요. 꺼내면 짜라란 벨트입니다. 벨트고, 딱 기본템이야. 구찌 기본템. 원래 제가 디올 벨트를 사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코엑스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했거든요. 근데 코엑스 현대백화점에 디올 매장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이곳저곳 프라다도 가보고, 뭐 구찌도 가보고, 루이비통도 가봤는데 이게 제일 무난하고 예쁜 것 같아서 이것을 구매했습니다. 사이즈는 제가 80 사이즈를 샀어요. 80을 샀는데 제가 이거 구매할 때그 판매자분께 여쭤봤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80에서 85 사이즈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예쁘죠? 약간 슬림한 사이즈고 이게 몇 센치인지 한번 그럼 재보도록 할까 어, 2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1, 1cm, 1.9cm 정도? 어차피, 여자벨트는 너무 두꺼우면 조금, 뭐랄까, 둔해 보일 수 있으니까, 요거를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, 슬랙스를 입고 있는데, 슬랙스 위에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, 아이 아니. 아니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한번 차 보도록 할게요 이 슬랙스는 제가 어디서 구매했지 이거는 지오다노에서 구매했어요 지오다노 슬랙스는 진짜 짱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칸더 해도 되려나? 이정도될거라 짜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런 느낌이고 이 구찌 로고가 크진 않아서 깔끔스 약간 이런 느낌 괜찮죠? 저는 이 벨트는 거의 슬랙스야 하려고 산거라서 이 정도면은 무난하고 좋은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느낌이에요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아 디올 벨트 못쓰는게 조금 아쉽긴하지만 그거는 뭐 다음달에 하나 더 사든가 하도록 합시다 예쁘다 예쁘죠?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찌 벨트를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르고 또 올게요 안녕 빠이 빠이